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만년필은 여기 셰프에서 나온 스타워즈 만년필인데요. 이게 아마 리미티드 한정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아오 어, 스타워즈다 하면서 사버린게 그게 무려 한 2개월 전이거든요. 네. <웃음> 전체적인 길이는 매우 짧은 편입니다. 네, 라미 라미 라미 사파리랑 비슷한 크기고요 일단 총그람만 재볼게요. 역시 그람부터 재야죠 저는. 잉크랑 한번 깍워져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한번 써봤거든요 <웃음> 어제 제가 잉크를 한번씩 다 쓰는 날이라서 한번 다 써봤는데 네 무게는 총 18g으로 조금 약간 중간 정도 무게에 속합니다 여기, 여기 거품에는 알, 저는 알토리트 버전을 썼는데요 거품에는 알토리트를 상징하는 여러 문양들이 새겨져 있어요 캡이나 다른 밑에 몸체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스타워즈 스타워즈를 상징하는,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그 다음 중요한 립 부분인데요 립, 립은 그냥 말 그대로 셰프예요 얘들아 카메라야 네셰프 로고가 닿혀있고 M촉이라는 M이 박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로고를 계속 붙잡는데 좀 잡아보렴. 에이, 라이, 모르겠다. 어찌됐든, 요쪽에 이제 핸드 그립 부분에 요쪽에 고무, 고무 재질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마음,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 생각해요. 이게 돌아가서 그냥, 그냥, 약간 편한 대로 막질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약간 장,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잘 모르겠네요. 피감은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안에, 어, 아마 펠리칸, 펠리칸 잉크를, 펠리칸 블랙 잉크를 넣었을 텐데 상당히 부드럽게 잘 써지는 편이고요. 역시 필압에 따라서 두께 조절도 가능한 편입니다. 그렇게 많이 두께 두께 조절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고요. 그냥 M쪽에서 약간 무난무난하게 조금 더 진하게 많이 들어간다 정도 정도 보이, 보여주고 있어요. 안에 컨버터는 제가 별 별도로 구매할, 구매할 수 있고요. 제가 컨버 컨버터 가격까지 다 포함해서 한한20아니 34달러 정도 에주고산것 같아요. 구매자표나 언박싱은 제가 이걸 하지 않았던 우리가 갔는데 구매자표는 제가 밑에 영상 링크로 남겨 놓을 거고 어 영상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웃음> 네, 이게 아마 언박싱은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특이한 만년필이에요. 일단 알토리트 자체라는 거 자체부터 일단 꽤나 희귀한 소재인 것 같고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 들을... 드는 만년필이에요. 네, 이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